왔다왔어 t v 를 사랑해 주시는시 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어 진행자 이스라니다 오늘은 특별히 멜론 카빙 카비. 멜론 카빙이라도 하죠 멜론 카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쭉 보겠습니다 주로 만들어놨던 거기 때문에 이 돌잔치나 고위연에 설수 있는 카빙들이 멜론으로 다 이게 될갑니다 멜론으로 이렇게 다양한 꽃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 카빙은 이건 만드는 과정 몇 가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을 먼저 만들고 옆에 사이드봉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봉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카빙을 완성을 합니다. 봉을 하나하나, 저기 이제 튀어온 데 저기는 이제 아, 그릴 수 있는 아,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이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하트 두 개를 열고, 사이드봉의 이제 모습이데요 사이드봉은, 어, 보시다시피, 좀더 멜론이다 보니까, 컬러가 화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이미지 카빙 그릴 수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미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벤트 카빙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꽃을 두개 하고, 사이드봉을 만들고, 그 다음 그날, 이철 이벤트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벤트 카빙입니다. 네, 이벤트 카빙들 대부분 조금 화려하게 나오죠. 가운데 원을 크게 잡고 사이드 봉을 만들고 그 나머지 마무리 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저 센터를 갖다가 감싸는 경를쭉 만들어 놓은거죠 조금 화려해 보이죠 자, 가운데 꽃을 하나만 들고 그사이에 전부 다 꽃으로 만들었 다시 감싸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벤트 카빙으로 쓸수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벤트 카빙도 다양하게 사톤 모양을 이어서 만든 거고 이거는 태국 카빙이죠. 태국 카빙. 네, 가운데 있는 꽃은 일반 꽃이면 안어요사이드나 모든 특이나 지메카빙에서 볼수 있는 그런 행의꽃 모양입니다. 하을두 마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하트가 위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행태의 이벤트 카빙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아 어, 괴롬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를살리고 날개 부분을 넬론의 아, 속살로 가지고 아, 만들어낸 거고 이것은 이제 사이드에 아, 촛불 형태, 촛불 있죠? 촛불 형태를 연상하게 만들어서 이벤트 카빙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이 수박 카빙에서 많이 할수 있는 부분고요. 이 이거는 이제 아, 특별히 넬론에서만 할 수가 있는. 만들고 이어서 만든거죠. 만들어서 그 사이드를 다시 잎을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주 작은 꽃을 끝까지 마무리를 생깁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밑에 마무리를 한번 보세요. 밑에는 달리는 마라토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멜론 하나 크지 않은데 이것 전체를 갖다가 다 넣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각했던 대로 값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있죠? 달려, 네, 달려.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는 아까 마라토나가 있는 그것이 보이죠 그렇게 이제 카빙을 하나 멜론 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고이한테 쓸수 있는 아주 깔끔하게 비이서 간단하게 보시죠 뭐. 스크랩된 그 사진들이 있으니까 고이 글자 쓰고 나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사이더분까지 만들어서 이벤트 카빙 할 때는 수박으로 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멜론에서도 열 수가 있음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실제 이 카빙은 고위원 때 전시가 전시를 한번 해본 그런 카빙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인의 고위원 때. 보시면은 잘안 오실 는데인어에 인어, 인어꽃하고 이너. 이너. 네. 밑에는 물고기 위에는 사람. 글쎄, 연상이 안 되면 오.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본 겁니다. 그냥 꽃만 그리면은 밑밑에서 네, 물고기 겸사겸사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카빙은 생각나는 대로 재이 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직업이 아닌데 자주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널리고 카빙을 해 봤던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멜론으로 이렇게 여러 카빙들을 해본걸 같이 나보고, 이거는 색다른 건데 센터 중앙을 갖다 크게 원 전체를 다 잡아가지고 어, 감아 올리고 밑으로 총을 둬서 내려간 카빙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요. 독수리 발톱이에요. 독수리 머리죠. 사람이 나올 겁니다. 예, 네, 얼굴. 멜론 하나에 이렇게 같이 독수리와 인간의 머리를 여보는 답이 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위에 사람 밑에 독수리 머리 나와있죠. 발톱과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포기해가지고 이면. 같이 수박 카빙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박 카빙을 하기에는 조금, 어, 위가 조금 약하죠. 네, 멜론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 사이더봉이 집중적으로 어, 잘 되어 있는 형태입니 하아서 올라가 상태죠 사이드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늘어진 거네요. 위에서 잡으면 완전 틀려 이게. 위에서는 이 모양이에요. 네. 아 이런 모양들도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대로 꽃텍스를 갖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가는 꽃. 가운데 만들어서 뭐 끝까지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사슴 사슴의 꽃을 만든 건데 사슴. 네, 이거는 크게 중앙을 잡았죠. 각각의 각도에서 다른 형태를 넣어서 마무리는 아주 생상시에 들어가는 사이드봉 형태를 다하게 한니다 이거는 꽃하나이의 깔끔하게 단순하게 하는 형태로 꽃을 그리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리 구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멜론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보입니다. 나 수박에서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멜론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보여요. 이거는 저 일반 꽃이지만 사이드봉에 요 집중적으로 이거는 눈알 두 개를 만들고 입을 만든 코 형태를 만든 그런 행사, 엉이라고 제가 약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이드봉은 상당히 일반 사이드봉처럼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멜론으로 어, 카빙을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실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일주일 정도 갈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카빙하고 나서 어, 하루 정도 있다가 위에 칼 자러 간 부분은 걷어내고 사실 멜론 먹습니다 제손다한 거니까요 <웃음> 네, 부엉이 형태 여러 마리를 갖다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저안경선도 썼었나봐요. 굉장히 큰네나봐요 이거는 이제 나무가지를 갖다 쭉 넣어가지고 양쪽을 다 세오리바름 네, 형태로 고철그리고온 겁니다. 차이에도 나무가지 적거는죠 데크레이션 할때 하나하나 입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 가운데 크게 잡아서 올리고 어. 보시다시피 이편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멜론이에요. 예. 가운데 크게 올리고 아리처럼 밑으로 깎아 내려간 형태입니다. 아리처럼 밑으로 깎아 내려간 형태로 어. 하는 것이 나름대로. 달라도 단순하지만은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멜로 탑이 이미지만 대부분 보셨는데 나중에 이미지 차트가 끝나고 나서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멜론 카빙, 이미지 카빙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